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해주실래요. 저는 구로 멋쟁이 현민교라고 합니다. 나가면 아, 나가면 되나 네, 아, 이유 듣고 가세요. 네, 이유좀 들어야겠다. 좀, 좀 들어볼게요. 그냥 한명 선택. 5분 안에 선택해 주세요. 1분. 어. <웃음> 죄송합니다. 인생 영화 하나만 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n 어 t about time. 타이타닉이요. 이유도 같이 말씀드릴까요? 20초 남아가지고 5초 안에 말씀해주세요 잠시만요. 나 하면 약가 누르신 거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실제는 아니지만 네. 죽음을 초월한 네. 사랑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빨리 빨리 말씀해주셔서 시간이 없어요 <웃음> 아 시간 핫박이네 재정상 <웃음>